어 이제 기본에는 이제 밤의 바람 평야? 해갖고 이제 원래 이제 십인 던전인데 이 보패를 환상 보패 구하는 곳이기도 해요. 이제 월리아가 있으면은 천도랑 이제 합쳐서 <웃음> 이제 뭐 천상 분지에서 살 수도 있는데. 어 일단은 이거를 이제 가장 알려드리는 이유가 가장 큰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것저것 이제 뭐 지원상자 까셨던 간에 뭐 이제 인턴 어떤 전 돌아서 나왔던 <목소리> <목소리> 그런 원리화라든지 이게 음 원리가 지금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이제 비룡공상이 들어가시면은 어 밤의 바람 평야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여기가 잠겨 있을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멈췄지 아,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구모학 일성, 그러니까 분노 일성 업적 돌파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구모학을 이제 일성부터 게이지를 이제 채우고 이제 계속하면은 육성까지 나오는데. 일성만 잡으면은 일단 여기서 비룡공상에서 원래화로 보패함을 살수 있게 돼요어 일단 그래서 일단 총마 <웃음> 총마보패로 넘어가지 기 전에는 일단은 그래도 환상보패가 o p 스이상 있어야지 도움이 좀 많이 되니까 어 전설 보패하고는 다르... 아, 네. 어, 그 영웅등급 보라색 보패하고 다르게 전설 등급 보패는 이렇게 이제 옵션이 무조건 두 줄로 잡혀요. 두 줄로 잡히고, 뭐, 체력이나 수치 자체도, 어, 이제 영 등급이 이제 보라색 보패보다 훨씬 좋고, 그렇다 보니까는 그렇고, 세트 효과도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제 여기서 보면, 포을 연보 10%? 그 다음에 공격력. 5세트만 돼도 공격력이랑 치명타 피해량이랑 생명력 증가인데, 어, 여튼, 그래서, 일단은, 뭐, 밤에 바람 피냐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거, 가는 건지. 원래는, 1시인 던전인 것 같고, 최소, 어, 그래도, 한, 3 분, 4 분? 이서 같이, 최소, 어, 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센분 있다 하시면은, 이제, 두 명, 이서 뭐, 잠깐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토요일하고, 이제, 주말에, 일도라고, 이제, 1성부터 3성까지 잡으면은 어 이제 퀘스트 클리어가 그 목록에 있어요 이제 여기 이제 일간에 생긴데 어 내일은 안 생기네 아 이게 아직 6시가 안 넘어갔구나 그래서 지금 월광독이 이렇게 쌓이는데 이렇게 체력이 계속 줄어요. 근데 이제 뭐 아주 뭐 걱정할 수치는 아니고 이게 자꾸 스탯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어, 푸는 방법이 옆에 가서 이제 월광초를 한번 잡으시면은 싹해지가 돼요. 월광초. 근데 이게 뭐 혼자서 하시는 거면 이제 뭐 넉넉하게 이렇게 보면 되죠. 파티원들끼리 좀 치다 보면은 어, 이제 퀘스트 이거 어떤 월광초 잡으면은 이거 잡는 퀘 있죠? 이거인데, 전기획득도인데 하여튼 이게 중요한거 아니고 이거를... 이거를 지금 옆에 이런 잡초 이런 잡목들을 쓸고나서 이제 월광초로 잡지 않으면은 해독이 할게 마땅히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래도 저있는 기공사잖아요. 지금 이제 화기 자세인데 한신 부 쓰고 자세받고 결빙 공 쓰면 월광동이 아예 없어지거든요. 이셋이 되니까 뭐꼭뭐 뭐 월광초 없어도 크게 무리 없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옆에 이제 치는 자와 주신 분이 있으면은 옆에 같이 있기만 해도 이제 독이 해제되거든요. 뭐 그런 걸로. 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옆에 있기만 하면 해제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이렇게 일단 다 잡아주시는게 좋고 일단 주변 다 정리했죠? 그럼 이제 나무리로 어.. 우리 항추 잡고 아 그래도 깨긴 깨야돼 뭐 근데 이제 뭐.. 혹시나 이제 좀파티홈들빨라가나 이제 뭐 아니면은 한 쪽만 클리어하고 이제 그부터는 이제 월광 버섯 작을안할 때는 뭐 다시 들어와갖고 그것만 깨면 돼갖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거는 혼자 다시 들어와서 전기 줍는 것만 나중에 뭐 월광 초 주로 오셔갖고 깨도 되니까는 이거는 뭐 이제 꼭 심어 되고 안 심어 도 되는데 일단은 무슬초죠 무슬초는 별로 추천은 <웃음> 이제 뭐 절 도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대박초랑 대박초는 이제 잡으면 랜덤하게 보패함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뭐라 해야 되지? 음.. 돈돈초, 돈돈초는 이제 한체로 이제 50만 조금 넘는데, 걔는 이제 잡으면은 월광독이 이제 5분간 쌓이지 않게끔 버프를 줘요. 잡으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일단은 얘를 이제 잡으러 갔어요. 얘를 잡으러 가고, 그럼 이제 주변에, 월광초 주변에, 벼락이 떨어졌다 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기존에 있었던 여기 푸른 달빛에 가시면 아까처럼 이제 버섯이 월광버섯이 있는데 아 이게 맵 자체가 좀 넓어갖고 아 올릴 때좀자르든지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이제 통과하시면은 이속 증가 버프 조금만더 빨리 가실 수 있고 이제 월광초 주변에 이제 벼락이 내리쳤다면은 무슨 의미냐면 이 주변에 잡몹이랑 월광초가 싹다 없어져요 그래갖고 와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으시면은 이제 하는데 이제 이 게이지가 많이 쌓이는 게어좀 이제 뭐, 잡초나, 이제, 어 월광초나, 아니면 월광부서 잡는 것보다도, 여기 이제, 아기초나, 이제, 몹을 더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근데, 여기 달빛이 잡았고, 이쪽에 생성이 됐잖아요. 여기에는, 벼락이, 어 내리치어갔고, 난 후에 이제, 어 이쪽 월광부서 없애갖고, 이쪽 그 노란빛 초목 주변에 다시 이렇게 재딩들이거 여기에는 지금 가면은 아까처럼 잡목들이 어... 있어요 그래갖고 좀 비효율적이니까 는 지금 이렇게 두 개는 지금 벼락이 동시에 내려쳐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잡으면 되는데 일단은 밤의 바람평련은 무한경공 인 맵인 만큼 좀 심하게 넓어요. 심하게 넓고. 이제 보통, 가만히 있으면은, 치면은, 얘가 빨아들려 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약간 좀 예상하는 느낌으로, 좀쭈셔도 어 그, 이제, 한신보 같은 거나, 좀 써주시면 저항할 수 있으니까. 체력이 좋았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저기 어차피 뭐 백년 내단 주는 이제 아기초목새초 그런 애들 이제 뭐 한두 번 잡으면은 게이지가 꽉 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가면서 비어있는 이제 주변 비어있는 월광 부서 있으면은 잡고 가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뭐 이제 경로가 하는 듯이 좀 효율적으로 이제 쓰게 된 거니까 이담 좋으시고 지금 얘는 돈돈초에요 논돈초 효과는 아까 뭐, 뭐 말써누트였지만 응. 너무 무서워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때 삼성까지는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강류시 저기 이제 수도경기대 거기 초소 축지 타서 앞에 이제 오셔갖고 거기서 이제 뭐 지역 채팅이나 이제 뭐 용기동 이제 밤에 바람풍 이제 파티 만들어서 광고하시면은 이제 좀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좀 많이 모이니까는 근데 이제 서버에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면은 좀나 주말에 좋아시게 그래도 좀 좋을 거예요. 피해야 되는어 됐네. 어 굳이 이럴 때는. 여기 있는 거뭐 잡을 필요 없이 어쨌든 돈돈초 때문에 딱 맞아 갖고 일성을 제가 잡을게요. 어쨌든 일성만 잡으면은 업적이 이제 깨지니까 일성은 한뭐공딱한800 관심이 넘는 분들 한3 명만 저도 금방 잡아요. 체력이 뭐, 1100만이니까는. 뭐, 일반에 돌아도, 뭐, 마골카 이런 애들도 한 뭐, 800만 넘으니까. 그래서, 세 분? 세분 정도만 딱 이제, 같이 하시면 좋은데. 아, 그리고, 그거를 말씀 드렸는요 이제, 게이지가 꽉 찼을 때는, 초목 주변에, 이거 용맥이 있어요. 이 붉은색 용맥인데 이거 타시면은 월야수 아까 입장했을 때 저기 언덕에 떨어져요. 여기 내려오시면 바로 이제 구막이니까 는좀 걸어 이렇게 막좀 가해 쪽에 있으신 분들은 달려가는 것보다 용맥 밟고 내려와서 원래 월냐... 구막한테 <웃음> 가는 게 좋아요. 일단 제가 잡을 건데 재력이 1120만이네요. 근데 뭐 이제 일성은 그렇게 패턴이 까다롭진 않아서 일단 이제 보통 이제 점프를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점프 자체를 아예 안 시키기 위해서 거리를 그냥 좀 과하게 이제 안 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피했다 패턴 피했다 하더라도 다시 앞으로 다가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피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가가서 계속 딜을 좀. 이렇게 해야지 얘가 점프를 하지 않아서 딜를 이제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변을 땡땡이 둔다는 느낌으로. 아, 이게 타가많네 일단은 이제 뭐 행동적으로 어 이거는 이제 점점 성이 높아질수록 좀 촘촘하게 여러번 떨어지는데 일성은 이제 이렇게만 돼서 그냥 뭐 구막 본체쪽 안쪽에 들어가셔서 쳐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약간 좀 소양상 잡을 때처럼 이 안에는 오히려 범위가 없잖아요? 차라리 가까이 가서 치신게 좋고 어... 좀 구막을 그래도 빨리 잡고 싶다 한다면 어그로를 잡고 계신 분이 코앞에서 잡는 게 좋아요 아 황금돼지? 황금돼지있는데뭐 어쩔 수 없네 황금돼지는 어차뭐아 편지에서 올려주면 되나? 일단 일성전리품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이 열쇠가 필요해요 어 근데 이거 남아도니까는 뭐 나중에 하시고 면지 보피함이 나올 때도 있고 원려화가 지급될 때도 있고 근데 지금 원려화랑 보피함 두개 나왔죠? 일성과 근데 이게 5번까지는 그렇다치고 6,7,8번을 잡으시려면 그래도 5성까지는 잡으셔야 돼요 근데 5성을 잡으려면은 어, 뭐 1번 파티 여성만 있다면은 좀센 분들이 많던가 그거 아니면은 이제 좀 같이 이번 파티까지? 그동안 이제 뭐 6명 초과해서 이제 뭐 구하시는 게 좋고 일단 그래도 삼성까지는 그래도 적당하게 딜로 미룰수 있으니까 어 이제 그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운이 지금 되게 좋은 건데 원래는 되게 꽁꽁 심한데황금돼지를 잡으면은 그냥 게이지가 바로 차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 초목착을 하실 필요가 없고, 황금돼지가 이제 구멍을 잡고 나왔을 때는 파티원 전체 분이 황금돼지를 잡으러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하는 얘기 좀 마저 하면, 삼성까지는 그렇게 뭐 정화나, 뭐 쪼를 잡거나 이런 거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 2성까지만 보여드릴까? 어쨌든 이게, 어트랙션 캐스트가 2성, 4성? 6성? 이렇게 한 번씩 걸렸거든요 근데 이성 경험치가 3만이고 어 사실 홍문수 나온거는 전 못봤어요 물론 제가 한 적이 좀적긴 하지만 근데 경험치도 꽤짭짤하고 그래서 이성까지는 잡는게 좋아요 이성까지는이성은 어 3성은 체력이 갑자기 3천만으로 확 넘어가는데 이성까지는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1668만 8천 1700만 좀 안되죠 어, 이성보단 그래도 한 500만 정도 체력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좀 갈게요. 이성까지는 딱 잡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결빙공 일단은, 그냥 좀, 홍빙이로 돌아가면서 붙어서 뛰어야지. 근데 이제 이성부터는 이제 문제가, 이걸 이제 던지거든요? 재빨리, 얘 다시 안쪽으로 빠지셔야 돼요. 어... 이걸 하지 않으면은 얘가 체력이 리셋이 되었고, 돼서... 오 어, 뭐야? 레꼴이었군. 같은데? 이기는좀 이제 잡목도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좀 많이 오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두 명이서 잡아주면은 한 명이 날아갔다 하더라도 어그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편해지거든요. 오늘은 어, 일단은 대충 할것 같기도 하고 약간 탱붐이 좀... 아 탱붐은 일단은 아, 차라리, 차라리 이렇게 던져지고 안쪽에 날라오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얘가 안쪽으로 올 거니까 아좀 그만 던지고 그냥 평범하게 좀... 좀 가진... 너무 아 이걸 맞았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일단은 이정도면 일단 안정권이고 그래서 일단은 안쪽을 등을 치고 뒤를 하시는게 좋아요 왜냐면은 한번더 물려갖고 저 바깥에서 잡혀갖고 바깥으로 아예 더밀려나가아요 그러면 얘 체력 자체가 리셋이 돼요 일단 그게 또 이제 난감하기도 하니까요 광역은 일단 뭐한번 정도? 뭐. 이거는 어, 차라리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셨고 아 원래 이제 높아지면은 이..이런게 아닌데 이성까지는좀 이제 원 범위가 좀 허술하고 있네 그래서 일단 하시고 어. 빨리 빠져나오시고 다시 좀 돌아나오고 어 그래서 뭐야 아 이게 잡힌는데 근데 뭐.. 이제 뭐.. 영원히 이제 계속 물진 않으니까는 근데 좀.. 혼자서는 사실 좀..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이성을 템도 이거보다 더 안좋을때 두번 잡아봐갖고 이제 좀 그러는거지 그래서 일단은 이거.. 아 이거 원뿔 범위를.. 원주 범위를 최대한.. 이거를, 그럼, 무빙으로 피해줘야지, 저항기를 이제 아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좀, 점프하고, 그래서 좀, 바라보는 방향이, 어 바라보는 방향이 이쪽 안쪽을 향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얘가 물어갖고 던져도, 이쪽 약간 좀, 안쪽에 던질 거니까. 그러면은, 리셋될 위험도 없으니까. 저거 체력 몇 백만도 안 남았는데 리셋된다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뭐한번더 물겠죠? 지금까지 패턴만... 그리고 어딘쪽으로 하고? 아, 저기 겸허히 받아어 우리 쪽으로 하고, 아무나 아, 이거 결빙부 하면 잠깐 좋네. 이거 게 뭐, 좀, 저항기는 저항하셔도 된데 저게 타수가 너무 많으니까는. 아예 잠깐 뒤로 빼주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게, 어, 뭐, 한없이 이제 뒤에서 때리는 분들은 큰상관 없는데, 뭐, 어그로도 안 잡혀요. 음 그것뿐은 그냥, 박스를 계속 넣으시면 된데좀 어그로가 잡혔거나, 앞에 있는 근접분들은, 만약 좀 이제, 탈출기나 그런 걸로 피했다더라도, 빨리 이제 그냥 구무하게 다시 근접해서, 좀 약간, 어, 무슨 느낌으로 말씀드리지? 그 무신의 탑 20층 약간 소양상 때리는 느낌으로, 어 이제 계속 좀 앞에 가서 약간 좀 리셋이 안되는 거. 리셋이 안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성 하면은 어트랙션 깰수 있어요.